안녕하세요. 막냉이에요. 이쯤 되면 키부천사에서 뭘 할지 늘 기대되지 않으세요? 저혀 기대돼요. 맨날 같은 거 하겠지. 또 퀴즈 내달라 하겠지. 그렇죠 결과는 퀴즈죠. 네. 기승전 퀴즈. 퀴즈 오늘은 네. 새로운 거예요. 어? 뭐, 뭐예요? 뭐 검사 모바일 버전 낱말 퀴즈를 해볼 거예요. 뭐 퀴즈네요. <웃음> 뭔가 달라요. 제가 열심히 머리 싸매고 만들었단 말이에요. 온가님들도 뭐 같이 맞추셔야 되니까 두 분이서 협동해서 잘 맞춰 주시면 돼요. 협동이라고요? 네, 어, 그러게요. 한분 아... 대결이 아니네요. 그래요. 이번에 다르다니까. 그걸 머리 싸맨 건가요, 혹시? <웃음> 어차피 나 혼자 하겠구만. 단말퀴즈판 먼저 드릴게요. 어, 이렇게 오랜만에 본다. 이거 파란색 뭐예요? 파란색 저 눈치껏 알겠습니다. 뭔 파란색이? 파란색은 네. 뭔가 중요하다. 시작해주시면 돼요. 같이 예 네, 같이 와 주시면 돼요. 아니 대결 잠시만요. <웃음> 대결 아니고 협동이라니까요. 익숙하지 않아요. 협동. 1 번부터 읽어볼게요. 검은 사망 모바일 유튜브의 새로운 쇼츠 콘텐츠로 MC 레이라가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콘텐츠. 난 알지. 이거 적으면 되죠? 맞아요. 아 글씨 잘 썼다. 나 이렇게 잘하는데? 이번 이것의 종류로는 출연의 탑 월드 경영 하둠 영역 조사가 있다 뭘 까요 뭘 까요 가문파 겨. 엄청 웅장하게 어, 말씀하시네요 게 뭔가 아버지의 글씨네요 <웃음> 네. 고대 유물재단해서 유물에 각인시킬 수 있다 뭘 까요? 예로 태고 땡땡땡땡땡 문양각 인정 맞아요 대가 또 이제 검은 사막 모험을 떠났는지 어연 1년이 다. 대사막에서 됐고니. 사용 가능한 것으로 사용 시 사막의 족쇄 효과를 상쇄시켜주는 가벼운 발롬림 효과가 생깁니다. 뭐라고요? 가벼운 뭐라고요? 발롬림 발롤림발롤림 무슨 모래알 모래알이겠어요? 그러니까 뭐예요? 네? <웃음> 대결 아니고 협동이라니까요. 아레 네. 모래알. 아레모레 오늘 여기 에이덴 말고 두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얼, I F A 19시 30분부터 9시 30분부터 2시 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3대3 파티 대전이다! 힌트가 있잖아요. 중간에 뭐 봐! 바로 라무레스 전장! 잘 맞추시네요, 두 분. 아뭐 이거 뭐 라브레스요? 제가 했으면 이미 다 풀었는데? 계속해서 계속 계속 이어서 맞습니다. 하겠습니다. 영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건설, 체집 제작, 영지 관리 및 활동에 꼭 필요하다. 영지, 민. 가문 전체 캐릭터에 영향을 주며 영광의 길에서 전리품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. 훈장? 아니 된장? 아 휘장. 휘휘휘장. 8번. 칠수 없는 사흘 동안 바람에 깎여 날카로워진 돌 바위로 둘러싸인 땡땡땡땡땡 또한 그 주인을 닮은 것이리라 아! 나 알아요! 뭐요? 이거 우리 스무장 모아야지 갈수 있는 그곳 아니에요? 어! 맞아요 부디 <웃음> 네. 눈이 내리길 됐습니다! 아 이제 하늘색이 왜 중요한지 알아버렸어요 앞에 하늘색이 채워져 있는칸 오른쪽부터 합쳐진 단어가 이번 키브천사 퀴즈예요. 네, 이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겠어요. 오늘의 퀴브천사, 여기서 끝! 너무 쉽다. 이 정도면은... 오늘나브 천사 생각보다 쉬쉬해요. 다음에 어려운 걸는 나는 나나니요는나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